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초의 시사이다입니다. 오늘도 김정기 박사님 모시고 현대 정치사에서 만약 먼 훗날 오늘을 돌아본다면 이 박원순 시장의 사망사건, 자살 사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한 개인의 일탈과 그 일탈이 갖는 주변적인 어떤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들이 하나하나 있을지 이 부분을 김정기 박사님 모시고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어, 어젯밤에 못 주무셨죠? 아 예, <웃음>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네. 아주 갑작스러운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이 주는 의미가 신경을 좀 착잡하게 했죠 <웃음> 네.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젯밤에 그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촬영을 하다가 어, 중간에 네네. 이제 이 사망 소식이 떠서 네네. 다시 촬영을 시작했던 그래서 사실은 한 개인의 죽음을 두고 그 사람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꼭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반타까움 어, 제가 좋아한다, 싫어한다의 그, 그런 저의 개인적인 표현 말고 한 개인의 죽음을 두고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잖아요 예. 최근까지 박 시장이 대선 캠퍼 꾸리는데 박차를 가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죽음으로 나타나니까 예. 그 충격이 큰 거죠 박원순 시장이 되기 전에도 네. 정말 그 이분이 개인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족적들을 살펴보면 정말 바른 생활 매니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도 있는. 그렇게 그게, 그게 결국은 본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네. 성추행하고 관련해서 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일이 뭐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 시장으로서는 이거를 감내하기가 되게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생 인권 변호사로서 네. 또 시민운동의 그 리더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의 대표를 한 분인데, 어, 국민들의 그 기대하는 바하고 본인의 이중적인 구조라고 그럴까? 뭐, 여기에서 오는 계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게 아닌가. 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 몇몇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어 SNS상에 사실 그 떠도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네. 과연 이 정도의 일로 에, 목숨을 끊을 만큼의 정말 그 정도의 일이었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편으로 하고 예. 이게 어떤 이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사실 높지 예. 않단 말이죠. 예예. 예를 들어서 안희정 사건 때도 안희정 네. 전 충남지사를 미투했던 김지은 사건 여기서 이제 나타난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거를 한 개인의 미투 사건으로 보기보다 안희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중 그가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대권을 실제로 거머쥘지도 모르는 차기 대권의 잠룡으로서 그를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시각도 사실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음론적인 시각인데요. 네네. 안희정이 당시에 그 민주당 쪽에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간담을 서늘케할 정도로 네네. 돌풍을 일으키고 특히 외연확장을 예. 중우까지 했거든요. 아. 어,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었죠. 어,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업무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은 아니 정도 그런 식으로 주어간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박은순도 그런 이야기가 제기되는 게 똑같은 방식으로 미투잖아요. 네네. 밑으로 해가지고, 어,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까지, 네네. 그렇게 이제 가는 거고, 어, 그래서 대권 잠룡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고 가는데, 이제 8월이 가기 전에 이재명은 그동안 총선용으로 산소호흡기 연장하고 있다가, 예. 결국은 최대정지역이니까 이재명도 산소호흡기 떼겠죠? 떼면서 아,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 방역을, 방역을 보고 계시네요 예. 예.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유력한 대권 잡룡으로서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면 은 살아남은 자 누가 있냐. 누구 같습니까? <웃음> 어, <웃음> 조국? 어, 조국은 절대 국민의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비리 덩어리.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 조국은 사실 여권에서도 미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조국은요? 네. 제가 볼 때는 조국은 아마 삼심에서 무죄로 나올 거예요. 아, 네. 무죄로 나와서 면제부를 받을 것 같고, 아. 이제 정영심은 이제 선고가 나올 거고, 결국 집행유예로 네네. 해서 나오니까 실제로 복역갈 필요는 없고. 그런데 무죄로 나온다면 그게 과연 국민의 내리 속에 진짜로 무죄로 여겨지느냐의 문제가 있을 텐데. 아, 한국 사람들의 법의식이요 네. 대부분에서 최종심이 나오잖아요. 예. 무조건 99% 신뢰합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 조국이 대선의 주자가 돼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있을, 지금 있을 수 ]군요? 있죠. 그런데 전나 네. 아니면은 민주당 순회부에 생각할 때 이미 조국은 국민 속에서 네.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차선이 없으면은 조국을 선택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차선으로서 김경수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경수는 결국 살아 돌아올 거예요 아... 정치인들 재판이라는 게 네네. 대개는 그 일심을 예를 들어서 김경수처럼 유죄로 하면 이심이 무죄가 됩니다 아... 그리고 삼심이 이심을 확정하는 거고요. 아, 이 안희정도 그런 케이스고요 홍준표도 네. 그런 케이스고 김경수도 그렇게 될그 가능성.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많고 네. 이것이 거의 확정적인 게 뭔가 하면 네. 1심을 유지한 것도 모자라서 실형 선고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모자라서 강력단체장을 법정 구속을 합니다 법정 구속을 했다는 것은 큰 시나리오 속에 김경수 살리기 작전의 일환이에요 어, 뭔가 일단은 일단은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 구치소지만은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는 느낌을 국민한테 주고 네. 나중에 대법원을 통해서 면제부를, 이, 이. 면제부를 받았을 때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싶어도 어, 그 사람 그저 감옥 생활 좀 했잖아 네, 네. 살만큼 살았잖아 하면서 호의적이고 동정적인 여론을 네. 또 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애초에 김경수 사건은 네. 정말 이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에 대한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네. 애초 시나리오 자체가 김경수 살리기였어요 음. 그래서 1심에서 네. 실형 선거에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빅 카드를 써버린 거 조만간 이제 2심 선거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저는 2심이 무죄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3심은 확증할 거고요 그러면은 국민들 법의식이 3심 확증대해서 나오면은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국민들 속에 좀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어, 좀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 네네. 근데 김경수는 인상부터 봐요. 김경수 울면은 동경해론이 <웃음>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상이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저는 그 반대지만, 어쨌든 동의하지는 예. 않지만. 마시네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언뜻 보면은 <웃음> 착해 보인단 말이에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죄이고 가정설러수 있는데, 네. 그냥 딱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예. 착해 보이니까, <웃음> 사람들이 뭐살 만큼 살았고, 네. 대부분에서 뭐, 최종심 임무지로 나왔는데, 네. 더 이상 시비 걸지 말자. 그러면은, 김경수가 상처는 받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부울경, 연합군이 정권을 창출하잖아요. 네네. 고남이 부울경 출신 유력 정치인을 후보로 옹립을 했을 때 네. 승리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최종적인 대권 후보는 김경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가...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는 지금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수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얼른 보기에는 좀 뭔가 좀 사람이 대가 약해 보이고 그렇죠. 어, 언변도 그다지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도 않고 어,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업적을 충남에서 크게 쌓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쪽은 뭐 인물보다는 구도잖아요. 네. 구도에서 지역 구도를 잘 잡았잖아요. 네, 네. 민주당의 주류가 호남인데, 네. 호남이 불경 연합군을 결성해서, 김경수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큰 거고요. 예. 두 번째, 김경수가 언뜻 보면은, 뭐, 실력도 없어 보이잖아요. 예. <웃음> 착해만 보이고, 맹해 예. 보여서. 네네. 그런데 멀쩡하게 또 서울대학을 나왔단 말입니다. 아, 네. 서울대학을 나오게 되면 ABC는 되어 있다 보잖아요. 네, 기본그 다음에 세 번째, 국회의원도 짧게 했지만은, 경남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업적 여부를 떠나서 네네. 강력단체장이 됐다는 것은 네. 상당한 메리트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의 능력이기보다 어떻게 네. 보면 그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기나 어떤 흐름을 확 타버린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그런 흐름 때문에 됐지 그 개인이 과연 얼마나 잘했을까? 문재인은 더 무능해 보이죠.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봉화마을 전통 있잖아요. 네, 그집계가 아.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입니다. 오, 이게 적통이에요. 아. 그래서 조국은 이 적통에 끼지를 못해요. 하긴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일 수도 있는 인상을 가진 네. 뭐 조금 잘생겼다고 할 수는 있지만 모범생처럼 보이고 어 뭔가 그 카리스마도 별로 없고 그런 면에서는 김경수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로 결정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선택만 하면 우리는 할수 있다 그렇죠. 이런 자신감이 있다고 예, 그,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호남이 불경하고 연합군을 이루게 되면 네. 그게 막강하잖아요 바로 그 점에 우리 예. 앞전에 방송한 이낙연과는 네. 다른 점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낙연이 제가 결국은 뭐 대망론에서 거치고 말 것이다 네. 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네. 호남 출신이 단독으로 나서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입장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봉화마을의 전통을 면면히 계승하는 후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네. 이재명 같은 경우 판단 잘못해가지고 살려주잖아요 어떻게 네, 될것 같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지죠. 바로 이재명이 전면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메시지 생산을 탁월하게 잘하잖아요. 아, 네, 그런데 이 사람은 통제불능이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모르는 불안한 인물이면 틀림없지만 은 이게 메시지 생산 능력이 탁월해서 네네. 대중 선동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만일에 돼버릴 수도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은 어디로 갈까요? 네, 저기 아주 좁은 방으로 갈것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문재인 쪽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절대로 네, 허락을 안할 가능성. 그렇죠, 이재명 정리하고 만만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 네. 봉화마을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경영수로 네.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처음에 말씀을 꺼낸 박원순 시장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어떤 세력이 몰았을 가능성도 약간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업무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근데, 예를 들어서 안경정 케이스도 사실은 업무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피해 여성 네네. 같은 경우도 업무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네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죠. 네, 아직은 상상 수준이지만 네. 사실 그 가능성을 접을 수는 없는 박은순 시장이 없습니다. 뭐 대중적인 카리스마는 없지만 그래도 삼선에 빛나는 서울시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치는 않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안희정주의고 이재명주의고 그다음에 박은순 죽이고 결국 경쟁자가 없잖아요. 네네. 네. 조국은 살리고 싶어도 죽을 것이고 네네. 네. 이낙연은 아예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고 그럼 결국은 뭐 김영수로 <웃음> 가는 거죠. <웃음> 네. 어, 사실은 이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음모가 있었던 음모가 없었던 결국 이제 내년 4월 7일 날 정치판에는 아주 거대한 시장이 열리게 되는 셈인데 예. 거대한 어떤 구판이 열리게 된 셈인데 예. 어,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렇죠. 이세 개와 그 다음에 몇 개의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 스토리가 너무나 이제 확대되긴 합니다만, 예, 예. 잠깐만 언급을 하신다면, 예. 이때 우리 야당 쪽에서 예. 유리할 것이냐, 그동안 여당의 압도적인 어떤 그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인정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에 선거마다 지금 지배를 했단 말이죠. 예. 어쨌든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 내년 4월에 과연 야당이 어느 정도 승기를 잡고 지역 단체장을 차지할 수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전망을 좀 말씀해주세요. 시 가능성이 크죠. 크죠. 원래는 네. 내년 보궐선거는 어, 야당이 패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내년 4월 상황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악화될 때려댄 경제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박은순 시장이 이렇게 됨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번개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보궐선거에서 압성을 거두는 거하고 대선하고는 뭐큰 연관은 없다고 봐요. 왜냐면 깜짝 시장이고 번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왜 이런 번개 시장이 어 여당 쪽에 유리하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지금 연속적으로 보면 은 이제. 이 민주당이 성추행당이 본이 아니게 되어버렸잖아요 네, 네, <웃음> 부산시장 오부돈 네. 그 다음에 서울시장 박은순 네.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정 네,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은 뭐 성추행은 아니지만 은 여배우하고 스캔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뭐 등등 해가지고 온통 강력단체장이 이게 그런데요. 뭐 그런 사건은 전부 다 이쪽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네, 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성추행당으로 몰면서 네. 소위 보궐선거 발생 사유를 국민들 세금하고 연관지 보면 은 네. 사실 강력지자체 보궐선거 네. 이 정부에서 한급해 주는 액수가 꽤 크거든요. 아. 그것도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국민의 혈세를 100억 정도 낭비할 정도로 네네. 민주당 출신들이 실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성추행당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요즘 네. 부동산 정책이 그냥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처럼 부동산 정책 때문에 강한 한 방을 먹을 것 같은데 네. 내년 이 보궐선거에 직격탄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누가 나오더라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야당이 네. 다 싹쓸이 할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깜짝 시장입니다. 네, 네. 이게 뭐 대선으로 바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네. 번개 시장으로서. 여러분 어찌 됐건 박원순 시장이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세상을 등지게 됐습니다. 어, 정치사에 있어서 참 비극적인 일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와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그리고 또 이번에 또다시 이런 박원순 현 시장의 사망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권력이 어디까지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의 면면을 보게 됩니다. 서울시장을 참선한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전무무할 가능성이 높은데 건불 10년이라고 결국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어, 유명을 달리한 박원순 시장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면서 어쨌든 가신 분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주제로 우리 박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어,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많으셔서 아이고. 순간순간 제가 감동도 받고 놀랄 정도로 이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안심이 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